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메모지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볼까 해요. 저도 메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솔직히 다 예뻐서 사긴 샀는데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메모지 활용하는 법을 공유하고 그 방법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요거 펜킹 가 핀킹 가위 패킹 가위 이것들을 활용해서 오늘은 약간 빈티지한 우표 느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용할 메모지들을 일단 좀 준비를 해 주고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우선 이 물결 가위로 자, 이렇게 우표 모양을 만 들었고. <놀람> <놀람> <놀람> <놀람> I gotta tell you something I could do I could be running o r I d chasing you But I won't Cause I got better, better things to do Rather spend my precious time Chasing somebody who loves me too If I got a dollar for Every time you slam the door I would be the richest girl alive Life, life If you hadn't run away Every time I asked you to stay You would sleep right next to me tonight No, oh, you didn't know me All you wanted was a game to beginning i just didn't know that you're an enemy i held to close now i know cause you did everything to prove me wrong you were not the guy i thought now i'm beating you at your own yeah if i got a dollar for every time you slam m e d the door i would be the richest girl alive alive Yeah, I'll beat you at your game And if you were me, you would do the same Man, I really love to play And now that I won, then it's safe to say No, you didn't want me, all you wanted was a game to play And you couldn't handle that 자, 오늘은 이렇게 메모지랑 핑킹가위, 핑킹가위, 핑킹가위, 아무튼 물결가위를 활용해서 이런 빈티지한 우표 같은 느낌을 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스티커들이랑도 조합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컬렉션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줘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진짜 쉬워요. 진짜 쉬운데 이런 스티커들이나 갖고 계신 빈티지한 아이템들이랑 조화를 이루면 이렇게 예쁘네요.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또 올게요. 안녕. 빠이.